면접보로고 나왔는데 출근하는 사람들 모습 보는게 제일 부럽습니다 부러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<웃음> 아, 저보다 네. 먼저 <웃음> 짤리신 홍콩 어. 본부장님이십니다. 저 어, 잘린 게 아니고 자발적 회업과 <웃음> 자발적 퇴사거든 요즘 요뭐 뭐하고 지내시는데? 요즘에는 이제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가지고. 저는 어떻게? 어. 뭐, 회사에 집어넣어. 네, 거기 바리스타가. <웃음> <웃음> 같이 하시죠. 와플 보라고요? 어. 또. 이번엔 벨기에로 가볼까요? <웃음> 약간 얼굴이 폈다라는 <웃음>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. 아, 네. 아. 많이 좋아져요. 저도. 볼 때마다 서로 약간 <웃음>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를 처음에 하고 시작이기 때문에. <웃음> 아시죠 제 응. 영상 그 여기 링크 걸어드세요 백종원 대표님도 드셨던 거거든요. 백종원 대표님 여기서 드셨다고요? 아니요 홍콩에서. 아, 이거 <웃음> 좀 익숙하신데요. 네네네. 누구세요? 어저 어. 안녕하세요. 저... 어. 다음에 또 올게요. 너는 어디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? 나? 어. 나 면접 보러. 어? 나 면접 보러. 고생이 많다. 먹고는 살아야지. 몇 시에 들어올 거야? 안 들어올라고. 취업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않을 거야. 아하. <웃음> 터졌다! 아, 불길해. 아. 잘될 거야. 엄마가 밥을 너무 과하게 넣었나봐. 아, 밥 조금밖에 안 넣었어. 응. 아! 아 양쪽으로 터지네. 앞도 터지고 뒤도 터지고 앞도 터지고 뒤도 터지고 잘리고 터지고 잘리고 터지고 나 터진 건 네가 먹어라. 아우. 여보세요. 네, 저 여기. 나 학교 안 가냐? 응. 음.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퇴사를 하면 자기 자리에 가서 이렇게 짐을 막막 이렇게 막 싸들고. 막막 이렇게. 근데 저는 가져올 게 없습니다.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유일한 짐이 이거 하나예요. 이거 하나. 이게 뭐냐면 녹음기거든요. 왜 나는 이렇게 글로 끄적이는걸잘 못해요. 이런 녹음기에 녹음을 하든지 영상으로 기록을 하든지 뭔가 난 이게 더 편해. 시작부터 끝까지. 요거 하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이분은 왜 잘될땐 세상 능력 있는 척 하시고 어 안될땐 세상 불쌍한 척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어, 안티는 아니고 어, 구독하고 있고 어, 모든 영상 다 봤는데 일단 허세부터 좀 줄이시길 딱히 제가 뭐 허세를 부르거나 한 적은 없고요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잘랐으니까 단물만 쏙 빼. 그리고 잘렸으니까 불쌍. 불쌍해 보이는거고요 그래서 잘 새겨듣고 허세 부리지 않기 위해서 제영상이 고정 댓글로 박아뒀습니다 보고 또 보면서 제 자신을 좀 채찍질하면서 쉬니까 편안하다기보다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사람이 좀 그래요. 다급해지고 불안해지고. 그래서 한두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. 어쨌든 퇴사를 한 마당에 돈은 벌어야 되고, 밥벌이는 해야 되고, 우리 딸내미부터 가족은 챙겨야 하면서, 뭐 이것저것 뭐 내야 될 돈들, 뭐 막아야 될 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도 모자를 파는 이렇게 놀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본 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주업이 있었고, 부업 이렇게 두 가지 크게. 크게 주업과 부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. 어쨌든 주업이라는 거는 제가 하던 일,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돈들, 주업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부업으로서 배달이 고유튜브하고 기타 등등 돈 되는 일들,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가지치기로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 위에 상단에 가장 중요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던 돈들, 주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업으로서 과연 내가 지금 지난달처럼, 지난달처럼 우리가 볼게 어, 경제적인 활동, 사, 생활을 해올 수 있을 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부업을 주업으로 끌어올려서 했을 때는 주업에서 번돈 보다는 많이 벌 수는 있다는 단순한 어, 계산결론을 도달을 했습니다. 배달을 주업으로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하고 배달 유튜브로 하면 또 조회수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버는 돈보다는 조회수 수익으로서는 더 많이 벌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부가적인 것들 시간들이 좀 많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서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! 부업을 주업으로 끌어올렸을 때가 더 수익이 수익적으로 더큰 돈을 벌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도전 아닌 새로운 일을 또 다시 찾아서 주업으로 하고 또 시간 날때 주업에 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부업들을 또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뭔가 그런 저는 안정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배달 업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불안정한 건 아니지만 하던 일, 할수 있는 일이 지금은 있고 기회가 저도 있다고 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찾아보는데 집중을 하고 알아보고 어 그렇게 한번 시간을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늦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억울해서 더 뭔가 불사 질러 봐야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알짱 거리면서 막몇 군데 회사에서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또 연락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한 며칠간 계속 미팅도 좀 갖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도 한 군데 좀큰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계열의 같은 계통의 회사지만 좀 여러분들 이름 알만한 그런 회사 큰 회사 <웃음> 그쪽 회사에서도 원하는 게 있고 제가 또 원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뭐큰 회사일지라도 욕심부린다 뭐 지금 시국에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되면 주업을, 주업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제가 또 재능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회사를 어,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던 안 나왔던 간에 전에 다니는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고 왜?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영혼을 털어서 만들어놓았던그 회사의 그런 이미지랑 그게 있는데 야, 망하면 없어지잖아 응? 가장 최근에 내가 이제 어, 보여줬다. 그래서 잘 돼야 돼. 뭐해? 뭐하는데, 지금 몇 시인데? 어? 잠안 자? 잠안잘 거야? 굳이 활동 중이잖아. 왜? 아까 면접 보고 왔잖아. 나이가 많대. 야 우리가 가진 게 없지 자신감은 있잖아 가진 것만 없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이가 많대 어? 나이가 죄야? 우린 될 거야